아니 입도 지금 되게 좋은 거 엄청 두꺼워. 이게 세 마디잖아요. 다시요 세 마디. 네. 아세 마디인데 세 마디 한뼈만에다들어간다 그래. 빠지면 상관이 없잖아. 개수가 많이 달리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조카방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튼실해줘야. 줄기가 이렇게 튼실 계속해서 밀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 엄지손가락만 해 여기 가운데는. <웃음> 연작피는 아직까지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웃음> 아니, 남들은 4년 동안 무경으로 <웃음> 한다는 것도 이해 를 못할 것 같은데. 엄청 <웃음> 단단하죠? 네. 어. 근데 신기한 게 뿌리가 다치고 나와요, 지금. 요즘 지금 하얀거 다 뿌리에요 지금 아뿌리가 지금 네 저는 지금 전남 나주에 한 토마토 농장에 나와있는데요 이 토마토 농장은 무려 14년 동안 이 무경운 그 다음에 이 초밀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마토가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이 토마토한테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잘 키고 있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정수 어디 하셨어요 이게 2월 15일 수학은 언제 부터 어요 수학은 앞으로 한 15일이나 20일 후 니 예. 정식하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그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아쿠도 루엔스 예. 정식하고 바로 예 한동이 한병씩 어. 관주 어. 한동이 한병씩 한물 얼마에 어어요한 10톤 정도 10톤? 10톤에 아쿠도 10. 한병 루엔스 한병? 예. 어. 200평 예 양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10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한, 대여섯 차례 줘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서는 조금 띄죠 이제. 음. 이제 완전히, 이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뭐, 15일이나 20일 간격으로 해도, 큰 문제는 안 나와요. 이거 음. 음. 넣었더니, 뭐가 좋아지네? 이파리나, 네. 절간이나, 네. 이거 뭐, 두께나. 아니, 입도 지금 되게 좋은 엄청 거. 엄청 두꺼워요. 두꺼워. 이게 두꺼워. 세 마리잖아요. 다시, 한, 세 마디. 네. 아, 세 마디인데, 세 마디가 네. 한 뼈만에 네. 다 들어간다? 빠지면 상관이 없잖아. 개수가 많이 달리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조카방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게, 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튼실해줘야, 주기가 튼실해 계속해서 아. 밀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 엄지손가락만 음. 해 여기 가운데는. <웃음> 아주 이게 지금 안정돼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이런 꽃대를 보면, 네. 지금 엄청나게 두꺼워요, 이게. 꽃대가. 이 꽃대가, 음. 이 꽃대가 약하면 다 꺾여버리잖아요. 착과량도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요거를 이제 받쳐주려면, 이거는,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이걸 잘라줘야 돼. 뭐야, 저 컨트롤킹. 요거하고 같이 겸해서 써주면, 네. 나무가 완전히 이게 안정돼요 컨트롤킹은 문자 그대로 컨트롤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라거킹에는 어, 나는 이제 뭐 어떤 성분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2차장님인가요? 네. 그냥반이 5화방 정도 나오면 무조건 쓰라고 하니까 써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 비대력이 좋아져요 컬트롤킹은 아인산이 좀 함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옆면 살파하시던지 그리고 더 좋은 거 컨트롤킹 같은 경우는 이 자라면서 이 꽃을 튼실하게 해주고요. 가장 큰 포인트가 이 절간성, 절간을 짱짱하게 골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한빼이안 되잖아요. 이 간격이. 이제, 이제 지금 이 상태도 좋잖아요. 이제 저는 이걸 정상적으로 재배를 하면 이거 하나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정상 남들 포장에 가면 이게 하나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화가 너무 굵어가지고 무파란 모요 처음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운을 안 하고, 무경운으로 하기 때문에. 무경운이라는 게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탈를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어, 걷어내고, 다시 심고, 요거를 14년째 하고 있어요. 아니, 연작 피해가 없나요? 연작 피해는 아직까지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웃음> 아니, 남들은 14년 동안, 무경으로 한다는 건 이해를 못할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제 정말 단단하데요 네. 어. 근데 신기한 게 뿌리가 다치고 나와요 지금. 여기 지금 하얀 건다 뿌리예요 지금. 아 뿌리가, 뿌리가 지금. 흥이 네. 단단한 애들이 다 네. 나와 있다. 아, 토마토, 토마토 잘 크고 있고. 기자. 어. 이게 없었으면 이런 게 없었으면 토마토 못 키웠을 거네. 어. 요것 때문에 지금 키우는 거예요, 애들이 지다 수기하네요. 네. 예. 네. 무경이에요 농사 가안 되세요, 솔직히. 음. 뿌리가 안 나가니까. 근데 여기는 뿌리를 키워내요, 여기는.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비 비료를 안 넣잖아요, 기비로. 그러니까 뭐, 염이 쌓일 일도 없고. 또, 이렇게 이제, 작물이 성장을 자르다 보면, 예, 이 놈들이 안 남겨요. 주는 대로 그냥 다 먹어 치우기 때문에 염이 그렇게 쌓이질 않고. 또, 땅이 더, 이, 물리적으로, 어, 우리가 타치를안 하면 좋아져요.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요놈들이 못 먹는 게 문제죠. 아... 넣는 건 상관이 없어요. 먹어 치워주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너무, 이, 많이 주다 보면, 요놈들이 조금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뿌리가 상하기 시작하죠. 아... 1.48. 1.48.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해요. 아니, 무게용 식사인는게있데 말이 됩니까? <웃음> 그거를 불가능한데요. 여기는 아쿠도 루엔스를 쓰셨기 때문에 뿌리가 더잘 나가서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는. 아, 그래요? 네, 원래는 무경원에서는 사님도 아시다시피 뿌리가 못 나가거든요. 똥이 딱딱해지다 보니까 음. 나갈 수가 없어요. 음. 루엔스, 아, 아쿠도 루엔스가 이 나간 힘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쿠도가 이제 토양 개량도 시켜주고. 그 땅이,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딱딱하잖아요. 여기가 수분만 들어가면 네.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부서져요. 어. 굳어있는게 아니고 어. 수분만 들어가면 이게 다 풀려요 수분만 말라있는거 예예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이 이 토양이 완전 살아있어요 유경을 고집하시니이 좋은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여기다 물을 부, 많이 이다 채워놔도 네. 한시간만 있으면 물이 없어져요 아. 싹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력, 보비력, 그 다음에 이 통기성, 물리성 다 좋아가지고 작물을 심기만 하면 잘 되는 거죠 물을 많이 줄수 있어야 농사가 되는 거잖아. 그냥 비료, 뭐 영양제 먹고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 식물이나 뭐 동물이든 간에 물을 잘 먹어야 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게끔 해주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물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줘요? 우리가 이제 요 정도 되면, 한 3일 간격으로 한 10톤 이상씩을 줘요. 아, 물을? 10톤도 많지가 않아요. 이제 노탈를 치게 되면, 그냥 흘러나와요. 이게 조금만 물을 주면. 그러니까, 물을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뱉는 거지. 음. 그러니까, 나무가, 보면 이제, 이게 생장점이 이제 까매지고, 이제 이게 쭉쭉 늘어나잖아요. 이제 수분이 부족하면 그래요. 또, 그 좋은 미생물. 네. 아쿠도, 루엔스. 또, 루엔스가 또, 이게, 이, 아쿠도하고 아, 만나면 인산 분해를 잘해주고, 인산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오. 엄청난 효과를 또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FMC 코리아에서 좀 나온 게 아트플랜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는 좀 살균에 좀 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팡이 같은 게 없잖아요, 지금. 아트플랜 어떻게 쓰셨어요? 어, 우리는 이제 치파렐리로 하니까 치파렐리로 그거를 세 통을 타요. 세 통을 타가지고 여섯 동을 해요. 그러면 한천평 정도는 하네요. 어... 아트플랜은 어떤 그 기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 아트플랜이 유액은 억제에 경쟁이 강하고요. 균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실러스 벨레센시스 RTI 301.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실러스 서프트리스 RTI 477. 이 뒤에는 코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같은 미생물 이름이라 하더라도 이 코드에 따라서 기능이 천차만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거 같은 경우 그래서 아트플랜 균이라고 그냥 명칭하게 는낫고요그 균의 원리가 뭐냐면은 이 몇몇 시비를 하게 되면은 그 2차 대사 산물 중에서 리포펩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세포막을 파괴합니다. 병병원군의 세포막을 파괴를 해 가지고 이 잿빛곰팡이라든지 유해균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 잿빛곰팡이를 방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살균제에다가 저희 그 아트플랜을 혼용하셔서 방지 하시게 되면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Here we go.